그 다음에 이제 어? 이거 안 물어봤는데 왜 대답하지? 이러는 재질의 <웃음> 응. 비디오로 이번에는 주제를 한번 슬럼프로 정해봤거든? 응. 응. 작사가들이 이렇게 쓰다가 슬럼프를 겪을 때 응. 그리고 그것을 좀 헤어나오는 응. 방법 응. 뭐 그런 거. 작사가의 응. 절친 응. 응. 응. 아니 작사 학원생부터 따라다녔던 어. 것 같아 그거는 작사가 맞아, 라는 맞아. 이름을 달기 전부터 이 일을 하고 싶은 마, 마음을 먹고 학원을 등록한 이후부터 음. <웃음> 정말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마음 어. 그러니까 어떨 음. 때 슬럼프라고 느끼는지 그냥 너무 죽도록 안써을 때가 일단 있고 맞아 아무리 들어도 그리고 시간을 들여도 원래는 마감시간이 있으면 어떻게든 완성을 음. 하는데 그것조차 안 되고 진짜 정말 안 써질 때 아니면 음. 써줘도 내가 봐도 너무 음. 설리시가오 <웃음> 어. <웃음> 너무 낮고 그, 그게, 한 그게 조금 며칠 어. 몇주 음. 이런 식으로 살때 그게 장기화되면은 음. 그런 거 같고 는 결국은 좀 그거 같아 핵은 아! 나 못쓰나? 아음음 나는 그러니까 어 그게 나는 처음에 데뷔하기 전에는 음 처음 역사부터 거슬러 올라오면 데뷔하기 전에 내가 데뷔만 해가지고 아 역에 발, 발가락 하나라도 담그면 음 좋겠다 음 그건 어 소원이 없겠다 일단 어, 작사가라고는 할수 있잖아 이렇게만 했는데 하고 나니까 아첫 번째 곡은 운으로 됐나? 아, 음. 어, 맞아 첫 번째, 맞아. 두번째 그니까 그냥 그 나는 그냥 이렇게 못 쓰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건 얻어 걸려서 내가 지루 음, 어, 음. 나오는데. 그러니까 그게 한곡 나고 두 번째 곡세 번째 곡네 번째 곡 그러니까 계속 계속 찾아오는 것 같아 중간 아, 중간. 맞아, 맞아. 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아 이제 슬럼프는 없고 음. 나는 잘 나는 잘 쓰지만 지금 잠깐 힘든 거야 이렇게가 마음에 안 먹고. 음. 맞아 음. 맞아. 어. 아니 이렇게 말할때 어쩌다 이렇게 작가분들이랑 음. 말을 할때뭐 조금 힘든 얘기를 하면 아뭐다 그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뭐다뭐 아, 아, 뭐 이번에도 이렇게 잘 해나갔겠죠 해나, 하는데 내 속마음으로는 약간 뭐 아까 연말교사 찍었지만 작년에는 한5 0몇곡 나오는 작가인데 내년에는 훅 떨어지고 그런 불안감? 음. 두려움이 음. 엄습할 때? 어 그게 좀 생긴 것 같아 음. 그러니까. 많이 해서 기쁜 한 켠, 음. 이게 시작이랑 끝이 없는 건데도 연말과 연초가 되면아 올해도 음. 이만큼 음. 할수 있을까? 음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음. 나는 슬럼프가 되게 잘하고 싶은 욕심이 음. 클때 오히려 찾아오는 것 같거든. 음. 그러니까 뭔가 음. 너무 힘줘서 하려고 음.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처음에는 사실 돈벌라고 시작한 음. 것도 아니고 음. 내가 뭐 노래가 뭐 음. 1년에 몇개 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맞아, 맞아.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어서 한 일인데 음. 그러니까 뭔가 이런 수치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서 슬럼프가 음. 좀 깊게 왔었던 것같아서 진짜 강박증 음. 있는 사람처럼 음. <웃음> 나는 엑셀파일이 음. <웃음> 있거든? 그러니까 막, 1분계국 연도별로 이제 음. 있고 몇 곡씩 나왔는지 음. 상반기엔 얼마나고 하반기에 얼마나고 음. 이게 진짜 되게 음. 표가 아예 있어 근데 음. 그거를 내가 올해는 끊어야지 음. <웃음> 정리하는 걸좀 끊어야지라는 음.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음. 되게 그 숫자에 집착을 음. 하게 되더라고 내가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음. 뭔가 더 돼야 되고 음. 내년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음. 내년보다 음. 뭔가 좀들라는것 같은 거 음. 뭐가 문제지?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되게 일에 대한 그 재미 자체, 응. 어. 열정 자체도 오히려 잃어버리고 어. 조금 그러니까 뭔가 건강하지 못한 방식인 것 같아서 응. 이게 응. 막뭐 개수도 개수고 응. 그냥 근본적으로 좀아 내가 하는 곡을 접근할 때, 그냥, 어, 이 곡을 듣고, 어, 이게 어울리는 것 맞아. 같고, 가수 음, 음. 어울리는 것 같고, 그게 아니라, 좀, 아, 어, 되고싶으면 음. 돼야 되는데, 음, 음, 음. 이거 되려면 어떻게 써야 되지? 음.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안 써지지. 맞아, 맞아. 약간 의식하고 누군가랑 음. 비교할 때, 어떤 가정을 비교할 때. 맞아, 어, 맞아. 저번에 이런 가사가 정 듣는데, 나는 이런 게못 쓰면 어떡하지 맞아, 맞아. 이번에 또 다른 과정 듣는데. <웃음> 어 근데 그게 반대 아, 때가 훨씬 많은데, 어, 그러니까 그렇지. 이런 A 스타일의 가사가 있었다고 해서 응, A만 되는 응. 것도 아니고 응, 응, 응. 그러니까 맞아 이거는 이 곡에 맞게 딱 되게 순수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응. 자꾸 계산법을 들리대는거그 A N 의 응. 출제 의도에 대해서 응. 자꾸 맞아 못 파악을 하려고 하게 응. 되고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아 어, 이게 막 뭐, 쓴가상은 아닌 것 같아도, 내 마음에 많이 들었다고 해도, 어, 음. 아, 이게 출제 의도랑 되게 안 맞았던 음, 것 같아. 음. 여기서는 요런 A 같은 스타일을 원했는데 나는 너무 B 스타일로 갔네? 음, 음, 그니까 음. 이게 어떨 때는 음, 이제 의뢰를 많이 받으니까, 뭐, 전곡을 받았는데 전곡이 음. 다 이렇게. 그렇지, 어, 그렇지. 맞아, 음. 맞아. 그니까 꼭 내가 바꿨쓴건 살려나고 음. 살렸쓴 살려 건. 맞아, 맞거나. 맞아. 아 그러니까 이게, 아, 뭐, 아무래도 환경이 우리가 그 오답 노트를 다 고스란히 받아보는 맞아, 맞아. 환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업무 환경이 좀 그런 데서 쿨해지기가 음. 쉽지는 않긴 한데 그게 끊임없이 내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 안할 거야? 음. 그렇게 치면 음. 너 이거 그만 할 거야? 음. 아 그건 아닌데요. 음. <웃음> 그래? 그러면 은 마음을 고쳐 먹어. 음. 이렇게 해서 결국은 버티는 음. 것 같거든. 음. 처음에 시작할 때 단계나 음. 지금 이쯤 23년 음, 초 해결법이. 음. 음. 어, 그래서 그만할 거야? 아니요. 네. 할게요. 음.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있어. 반대로 나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슬럼프? 음. 라는 말을 되게 금기시 한것 음. 같아. 그러니까 슬럼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 음. 수렁에 끌려 음. 들어갈 것 같으니까. 그래서 그리고 슬럼프가 올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음. 하기도 하고, 뭐몇년 됐다고. 음. 음. <웃음> 슬럼프야, 이제 막 데뷔해서 몇년안 지났는데 한참 해야 될 때지, 슬럼프를 음. 느끼면 안 되지. 생각하면서 이제 뭔가 외면했던 것 같아. 힘들어. 음. 아, 아닌데? 슬럼프 아닌데? 잘 쓰러지거든? 약간 음. 되게 이런 식으로 음. 자기 현실을 많이 음. 걸었던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조금 힘들 때는 돌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음. 생각? 그좀 음. 인정하고. 조금 약간 내려놓고 잠깐은 쉬어도 되니까 음. 그러니까 조금 한기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나는 있지 않았나 음. 생각을 조금 하긴 했어. 2 0 2 2년 그때 그때 다른 것 같아. 음. 이게 약간 음. 더 맞아, 맞아. 매번 터질 때도 있고 휴식도 음. 필요할 때 있고. 근데 그거 급한 단는 진짜로 내가 아무리 모르는 것 같아도 음. 본인만이 아는 거라서 음, 맞아. 누가. 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아 그러면 이제는 이번 음. 달은 뭐 일주일에 하나만 쓰고 쉬보세요 어 음. 아니면 2주 동안 쓰지 마세요 음.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라서 음. 다 답은 본인 응. 음. 그래서 나는 슬럼프를 되게 잘 다뤄야겠다 음. 슬럼프라기보다는 이걸로 오는 음. 스트레스들에 왜냐면 음. 뭔가 이게 단계별로 더 하면 조금 음. 더 되면 뭔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? 안정감이 음. 생기지 않을까?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음. 열심히 해나갔던 것도 있는데 음. 그 단계마다의 새로운 스트레스가 음. 계속 있고 음. 새로운 긴장감이 계속 있고 음. 그래서 이게 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가 음. 얼마가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음. 스트레스는 그냥 이 일하고 같이 가는 음. 거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음. 잘 다루는 방법을 음. 조금 음. 배워야겠다? 같이 뭔가 살아가간 음. 법을 배워야겠다라고 음.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음. 했던 것 같아. 나는 그이 팀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거의 뭐 많이 없지만 음. 이게 뭐 방법이 될 수, 뭔가 조언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. 그냥 너네도 되게 큰 힘이 됐어 왜냐면 팀이니까 <웃음> 좋기도 하지만 어,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음. 이래가지고 내 할당량을 못 채우면 <웃음> <웃음> 어떡하지? 그래, 내가 맞아. 너네한테 민폐가 되면 그래, 어떡하지? 그것도 되게 큰 그런 생각이 나를 조금 어 괴롭게 하는 것도 있는데 동력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내가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을 때 음. 누구보다 너네가 잘 알잖아 음. 그러니까, 아 나도 알아 그거 뭔지 알아 음. 그러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해 이런 말도 음. 해줄 음.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일 때가 있으니까 음. 너무 답정너 같기는 음. 하지만 그런 것도 음, 음. 맞아. 맞아. 나늘 음. 말하지만 그 팀이라는 음. 그러니까 내 몫을 해야 돼라는 책임감이 음.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해면나 거의 작사자를 음. 이제 뭔가 작사로서 자리 잡게 해준 거는 음. 그 책임감이었던 <웃음> 뭐,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그, 들거든. 맞아, 맞아, 음. 아 그게 확실히 되게 커. 내가 내 몫을 해야 된다 음. 그치, 여기 그치. 안에서. 음. 맞아, 맞아. 혼자, 내가 혼자 했으면 이거 안 했을 것 같은데? 음. 이런 생각도. 그렇지. 혼자서, 아, 아, 음. 아, 힘든데 다음에 음. 해. 그냥 음. 이게 음. 되게 많았을 텐데. 음. 아, 음. 오늘은 영감이, 어, 어, 어. 영감이 안떠오니까 <웃음> <한도로니까. 웃음> 이렇게. 아닐그 음. 뭐, 그럼, 이번, 올해 특히 조금 힘들었지만, 음. 우리 세명 다. 잘 이겨내고 한국처럼 음. 그래도 그래 허들링 음. 서로 서로 하면서 이제 내가 한 것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음. 어, 열심히 음. 한나 자신과 나의 음. 결과물을 인정해주면서 음. 음. 그게 나는 작사가들 우리가 우리도 그렇고 다른 작사분들이랑 교류도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작사가들이 음. 약간 자기 검열이 진짜 음. 심하다 맞아 맞아. 이게 이 업무의 시스템 자체가 음. 자꾸 탈락 그니까 음. 내가 맞아. 실패하고 음. 내가 부족해서 게, 어. 안 되는 것처럼 내가, 느껴지니까 어. 그게 기본인 그거다 보니까 아 내가 못하나? 자꾸 나를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는 게 조금 더 익숙하게 되는 음. 것 같아 쉼이 음. 필요하면 또 쉬어가고 음. 음. 어쨌든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음. 슬럼프와 함께 음. 그래 음. 공생하는삶 음. 어. 맞아 음. 뭐 할까?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음. 음. 소질 없고 재능 없어 여기까지 못 왔어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조금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음. 네.